배척받으신 예수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봉헌절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에 축제가 한창이군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몰려왔어요 오 저기 예수가 있군 가서 물어봅시다 이보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얼마나 더 우리 마음을 조이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해주시오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내 말을 믿지 않는군요.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바로 나를 증명해 줍니다. 뭐요? 하지만 당신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지요.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. 나는 내 양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라옵니다. 모자 모자 하니까? 이게 무슨 말이야? 내 양? 그래서 당신이 뭘 어쩌겠다는 거요?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. 그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고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입니다.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. 아무도 그것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갈수 없습니다.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. 와이 사람 참답 없는 사람이군. 앞으로 저자를 가만두면 안 되겠소. 무슨 수라도 써야겠소. 유다인들은 못마땅해하며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.